네, 이번 시간에는, 음, 좀 잡기 어려운 코드를 쉽게 잔,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기타를 처음 배우실 때 가장 먼저, 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첫 번째 코드가 F 코드입니다. 예. 이 F 코드는, 음, C키이기 때문에, C키에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C키 곡을 배울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기본 코드인데 어, 이 바레 코드라고 하죠 이 마디 코드 바레 코드 이 전체 6줄을 한 손가락으로 다 눌러서 깨끗한 소리를 낸다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그렇게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 힘도 많이 필요하고 무조건 세게 누른다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 손가락 하나도 아니고 다른 손가락까지 이네 손가락을 전부 써버리죠 예 깨끗한 소리가 나이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F 코드를 이렇게 못 잡았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되, 이렇게 되죠 보통 딕딕딕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F 코드를 일단 쉽게 잡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음, 한, 한 가지는 이 여섯 줄을 다 누르지 않고 이 손가락이 쭉 내려가서 여기 두 줄만 누릅니다 아래 1,2번 줄두 줄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5번 줄도 떼겠습니다 5번 줄 떼고 손가락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범지로 여기 1 2번, 1, 2번 줄을 두 개를 같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라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이 손가락으로 5번 줄을 살짝 대서 5번 줄이 소리, 소리가 나지 않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는 6줄을 다 쳐도 되는 이유가 여기가 파가 6번 줄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있던 파가 사라지고 4번 줄에 있는 파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F 코드는 네 줄짜리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 줄이 소리가 오번 줄이 라인데 소리가 나도 화음이 틀리지 화성이 틀리진 않지만 F음보다 저음이 나오면은 어 F 코드 느낌보다는 A 느낌이 A 그 라가 섞이면서 A가 근음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여기 막아줘서 그냥 f 를 이렇게 치겠습니다. 네, F 네, 5번 소리가 안 나죠? 5번 소리가 이렇게 나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손가락 끝으로 F코드 여기 5번줄를 살짝 대서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게 F코드의 쉬운 모양 한마디로 이풀 F코드에서 밑둥만 여기 다 내리고 위에 두 줄을 앉혀버리고 이렇게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손가락으로 이두 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F코드 자, 에프코드 또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기타코드는 이렇게 줄을 다 내려가면서 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고음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저음줄 두 개를 생략했죠. 근데 이번에는 고음줄 두 개, 1과 2번줄을 안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F코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이 섯줄을다안 눌러도 되고요 맨 위에 이 파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가 비어있습니다 손가락이 떠서 여기 끝에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 소리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1,2번 줄이 개방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번을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치냐 이 손가락이 1,2번 을 살짝 대서 소리를 막아줍니다. 이 손끝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살짝 닿게 해줍니다. 또는 여기 손바닥이 1번 줄에 살짝 닿게 이렇게 막아주면 코드를 잡을 때 막아주면 소리가 안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피킹하실 때 되도록 1,2번 줄을 피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막아 이렇게 막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F 코드입니다. 대신에 저음 줄 중저음 위주로 들리죠. 고음은 네 이게 F 코드를 쉽게 잡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G 마이너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 마이너는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E 마이너 모양이 이렇게 5 프렛까지 오고 바레 코드를 한 것입니다. 이 3번 프렛을 다 여섯 줄 누른 것입니다. 이게 G 마이너입니다. 근데 만약에 5번 줄을 뮤트한다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3 3 프렛에 1 2 3번 줄을 이렇게 나란히 누르시고요. 남는 검지 손가락으로 여기 를 눌러줍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다삼 프렛에 손가락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번 줄은 소리가 오번 줄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이일번손가락에 살짝 누워서 오번 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번 줄은 개방 현입니다. 이것이 G 마이너입니다. 여기가 근음이죠. 그 그러니까 이 G 마이너는 여섯 줄을 다 쳐도 되겠습니다. 예 G 마이 이거보다 이게 더 쉽죠 여기서 G 코드로 가기도 쉽습니다 G 코드로 갈때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G 코드가 되거든요 네두 손가락만 가지고도 G 코드가 됩니다 5번 줄은 뮤트고요 이 상태에서 다 누르면은 네, G 마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드 잡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E 플랫 코드입니다. 네, e 플랫은 물론 잘안 나오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이때 나옵니다. 예수. 여기서 이 플랫이 원래는 어떻게 잡냐. E플랫은 이 플랫은 이 B 플랫 모양이 쭉 올라가서 잡는 거예요. 여기가 C, D, 6 플랫까지 올라가서 이게 이 플랫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드를 평소에 여기서 치고 있다가 갑자기 6프렛을 이렇게 빨리 가기가 어렵죠? 독스 생. 생 예. 빨리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2플스을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여기가 근음입니다. 그래서 6번 줄은 치지 않습니다. 도, 이건 F 코드 악식입니다. 아까 배운 독생자 예, 이 모양이 왜이 플랫이냐 e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C 코드 아시죠? C 코드 이렇게 잡죠. 이제 이렇게 잡는 분안 계시죠? 이것은 저음이 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C코드. 정식 C코드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용도가 있고 그냥 C코드는 이렇게 다섯 줄만 그리고 6번 줄은 엄지로 뮤트합니다. 이게 C코드입니다. C코드를 두칸 옮기면 뭐 재밌는 코드가 하나 나왔죠? 자 이게 C죠. C를 그대로 올리면 C샵 어쩌고저쩌고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은 D 어쩌고저쩌고 코드가 됩니다. 한번더 가면은 e 플랫코드가 나옵니다. e 플랫코드의 오픈코드가 나오는데 문제는 1번줄이 안 맞죠. 1번줄만 이 새끼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4번 플랫에서 C코드를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줄을 눌러주면 e 플랫코드에 오픈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C 코드를 이렇게 잡지만, 1번 줄에 소를 눌러서 고음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C 코드를 이렇게 잡아줄 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C 코드는 부드럽죠. 근데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소를 눌러주면 좀더 선명하고 강해지죠. 예. 이 모양이 4프레스로 그대로 온 것입니다. 이 플랫 코드가 됩니다. 자, 오늘 F 코드 이렇게 잡고 또는 이 상태에서 여기만 힘 주고 1, 2번 줄 치지 않고 그다음에 G 마이너는 이렇게 세 손가락에 여기 그음만 누르고 5번 줄을 비트 합니다. 소리가 안 나게 G 마이너 그다음에 이플래 코드는 사프렛에서 C 코드 모양을 잡은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으로 여기 한일번 줄을 더 추가해서 추가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코드 잡는 법이 다양한데 같은 코드라도 이것을 보이싱이라고 합니다. 보이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이싱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그리고 쉬운 보이싱을 알고 있을수록 코드를, 어려운 코드를 또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